안녕하세요 댕댕이 여러분 윤댕이에요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선물 주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별거만있데뭐 그냥 엄마 주셨어 요렇게 두 개를 세트로 보내드릴 건데 요즘에 이제 간지럽고그러니까 제가 메디힐은 원래 제일 많이 쓰기도 했고 이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파란색 그래서 저는 항상 세일할 때 구매할 때도 거의 다이 파란색을 쟁여와요 파랑색 이거는 아쿠아인데 그냥 수분이에요 수분 요즘같이 조금 건조하고 이럴 때 쓰기 제일 괜찮았고 예민하신 분들은 간지러울 수도 있잖아요 제품마다 저는 안 그랬어요 이거는 뭐 어, 이것도 별거 스프레이 이제 가을볕 따가우니까 여러분들 피부 사용이안되셨나요 이렇게두 개를 세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또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 또는 댓글이 굉장히 굉장히 귀염귀염터진다든지 엄청 색다르다든지 아니면 진짜 필요해 보인다든지 아니면 그냥 재밌으면 뽑도록 하겠습니다 스무 <웃음> 분을 선택해서 댓글로 이벤트 당첨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